이렇게 하는데, 네네. 빰 위주로 네, 네. 빰이로 가볼게요. 빰? 아우, 네, 좋습니다. 에이샷! 에이샷! 에이샷! 에이샷! 에 아무것도 할게 없어! 우와! 막 위에서 눌러버리니까, 아유, 관절이. 야, 이거 진짜 경험이 없으면. 진짜 아무똑 안... 의정부 경년철 동호역에서 내리셔서 신곡동 주민센터 쪽으로 오시다가 경년철 단길 오시면 그냥 가보시니다 신곡 동호마을 동호역에서는 걸어서 한좀 오분 거리. 뭐라고요? 나쁜 남자스처럼그 그걸 더 좋아하거든요. 좀. 잘한다 잘한다보다 <목소리> 그냥 재밌게 운동을 할수 있습니다. <목소리> 네, 그런니까이렇지 <목소리> 그렇지! <목소리> 그렇지.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일단 개인 간의 데이, 그, 대화가 많습니다. 일단. 하나하나 이제 자세 교정이라는 거지. 내놈 엔지 엔지. 똑못 할까?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환영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오늘 네. 뭐 운동 끝났나봐요. 열심히 <웃음> <웃음> 네? 지냈습니다아 예,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지금 수업 끝나신 거예요? 네. 네. 아, 좀더 일찍 올걸. 네. 그리고 운동하는 거좀 보고 그럼 좋은데. 네. 지금 빙고. 빙, 빙, 예. 네. 네. 유에타이킥복싱 체육관 제가 알던 그런 느낌하고 되게 다른 게 분위기도 되게 이렇게 샤방샤방한 느낌이 나요. 이렇게 정리 정돈도잘돼 있고 흔히 체육관에서 나는 땀 냄새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너무 이렇게 잘 정리도 돼 있고 분위기도 굉장히 좋고. 체육관의 상징. 참... 네. 그근데 되게 관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신거 같아요. 아우 그러 다들 잠깐만 저기서 체육관. 체육관의 생명 상징. 여기가 그때 이관이라고 했었네그 원래 이관은? 인도안은... 네, 이제 결혼한 제자한테 네네. 이제 잘 먹고 살라고오 너무 깔끔해서 지금 놀랐어 그런 용납이 안거 용납이 안럽고냄새성격인가아그렇죠 음, 외모.. 외모는.. 아잘 예. 오 그냥 스 있어요? 아, 네. <웃음> <웃음> 코리아 e 타이 e t a i 미 i 급 t h 처음 o r 고요그 다음에 다음 연 n the Korea meta is in the Korea meta is 에 n the k o r m a is in the Korea meta Korea meta is in 그 다음에 o r e a meta is in the Korea meta is in 에 h e Korea k 저희 옷이 너무 잘 어울리는 거 아니에요? 잘 맞으세요? 네. 딱딱 딱 좋은 거같은데그 어,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요. 뭐 운동도 잘하고 시합 프로제도 잘하고 시합 주체도 하고 뭐 편집도 하고 일단 맞다, 환장님 옷도 저렇게 하시잖아요. 아, 네. 제가 그 고릴라 페퍼리라고 작은 단체복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관들 네. 거의 위주로 해서 네. 야구 잠바, 티셔츠, 스트링, 뭐, 네. 어, 바람막이 등등, 등등, 등등, 등등 여러 가지 디자인도하고그뭐 어, 종목에 상관없이 그냥 단체 옷을 다그 맞춰서. 맞췄습다 하고 있리라팩스리에서 특별 제작. 네아 좋은 거 같아요. 뭐발들고 뭐, 올리는거나. 네. 선수 아닌 다음에야 편하게입아저도 그게 입는 거. 저요 똑같은 거예? 에, 네. 네, 똑같은 거네. 있겠니? 네. 첫잘네이 아, 쎄들, 이, 이, 이, 이, 이. 이거요. 네. 아, 이거 보기에도 단단해 보이는데? 와, 진짜 해비백이네요 와. 이 훈련 안된사람 그냥 하면 와이 풀로 못될것 같아요. 네. 오? 근데 우와! 아, 역시! 에 관장을 딱세 번까지 막 예. 아 저는 그렇게 툴로 못찰것 같아요. <웃음> 그리고 저는 장비를 투자하는데 뭐 이렇게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뭐 캐틀벨도 있고요. 짐스틱 폼롤러 그리고 뭐 TRX부터 해서 기본적으로 맨손으로 그리고 또는 이제 가벼운 중량 운동을 할수 있는 것들은 다 거의 다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관장이 재미있게 운동을 갖추고자 하는 마인드? 이게. 아, 사우스코도, 오토스, 기본적으로는, 약간 다리를 어깨너비로 약간 벌린 상태에서 한 걸음을 뒤로 빼는데, 사무조가좀 다르게,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그게 아니라, 상대방하고 정면을 봐야 돼요. 음, 왜 그러냐면, 어, 우리는 이제 발 위주, 발을 위주로 쓰는 발, 요술이기도 하지만, 손도 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네네. 한쪽으로 쳐서 한쪽으로 하게 되면은, 한쪽이 죽잖아요. 네네. 그래서 정면을 이용해서 쓴다흔을 하고, 음. 다리하고 다리하고 벌리는 자기 한쪽 장도. 음. 그 자기 어깨는 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가볍게 무릎에 텐션을 항상 줘야 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이 하나, 하나, 리듬이 사실은 은청응청하는 네. 스태스와 비슷하잖아요. 네.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스탠스가 세견도 그렇죠. 이렇게 약간 정면무술이잖아요정면무술인데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세견들은 이 정면에서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앞으로 나온 스텝이라면 뭐 살짝 뒤로 뺀 상태에서, 아, 그렇죠. 네, 네, 정면을 본다는 거는 비슷한 건데 네. 네. 무에타이나 스포츠 계열들의 발차기들은 네. 태권도너랑다르게 무릎을 가서 빵 무릎을 차는 스텝으로 차기보다도 물론 이제 그렇게 차시는 분들인데 네. 허리가 굳게 들어가서 음. 허리 에회전적으로 마치 공중에 누르듯이 툭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차야돼요 음. 그래서 네. 이때는 무릎을 다 피고 차는 보다는 가볍게 구부려서 허리 회전을 해서 툭 네 그렇죠 그렇이 네. 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첫번째 제나가는추진은 손가락이 발목에 려툭들어 음. 올려서 그 다음에 요 음. 음. 와우 자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웃음> 예아니까 <약간 웃음> 기본적인 방인데첫번째 이런것처럼 발등으로 차는 모습을 손으로 막을 수 있는데 일반이모타이나 네. 포킹으로 손으로 막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정강이나 네. 정강이끼리 까서 막는다 음. 그래서 네. 미들킥을 들어오면 푹 들어서 막는데 음. 이 미들킥을 가장한 하이킥일 수가 있기 때문에 가드를 올리고 음. 그리고 찼을 때 쳐보세요 네. 그냥 앞으로 이렇게 들어올리면 네. 내 근육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강이나 정강이끼리 까 막는다는 개념으로 음. 약간 틀어 퉁! 그리고 휴기는 자리가 허리를 받쳐주면서 밀어준다는 기용으로 딱 힘이 들어가야지 처이돼요 힘이 없어서 몰리면 아.. 돼. 네. 아. 음. 음. 음. 그렇죠. 네. 어. 아. 점프로. <웃음> 네. 어 이게 그 복싱 스파링 할 때는 그 링에 한 번씩 올라와 봤었는데. 뭔가 다 손발을 같이 쓰고 이런 스파링으로 한다고 이렇게 올라오니까 어되게 이게 심장이 쿵쾅쿵쾅 쿵쾅쿵쾅 아니, 아니고요 데, 그렇게 생각하지 안 되고 데, 네. 즐긴다고 생각하시고 네. 실제로도 즐길 수 있게 재밌게 하신다고 생각을 하야 돼요 음, 네, 네. 내가 긴장을 해서 세게 치는 순간 그거는 뭐 싸움 내지 시합이 되는 건데 네, 네.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춤을 춘다 이사람 네. 하고 나하고 조화를 맞춰본다 기술을 맞춰본다. 이런 마음으로 올라와서 음 하면은 네. 누구나 다 즐겁게 할수 있어요. 네. 자, 아, 그럼 우리 한잘 많이 배우고 계신다. 네. 네. 아 음. 아 이게 눌리니까 이야 이게 눌려 버리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네. 네. 이이이이이이이 <웃음> <웃음> 우우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어우, 네네. <웃음> 야, 역시. 손발 컨비네이션에서. 이게 거리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니까. 할수 있는 게 없네요. 이번엔 이제 스파이 가볍게 하는데. 네네. 빠이주로 가볼게요. 빵. 아, 우 네. 네, 좋습니다. b r a Oh, sweet. Oh, s <laughs> w e o Oh, s s h Oh, s w e Oh, sweet. o Oh, s w e Oh, e Oh, sweet. Oh, s Oh, e Oh, s Oh, s w e e Oh, e Oh, s w e e Oh, e e t o Oh, e e h s Oh, s w e t Oh, t o 와, 아무것도 아할게 없어. 우와, 막 위에서 눌러버리니까. 아, 과제. 이거 이거 진짜 경험이 없으면 진짜 아무도 못하겠는데요 네, 이 요즘에 이게 네. 이제 이런 밤이라고 하는 기술을 많이 가르치는 체육관들이 없어요. 네. 전문적인 선수 아니면은. 네. 시합준비한 선수들 아니면은 일단은 많이 힘들어하고 네. 또 이제 목이 아프다고 하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네. 이제 시합 자체도이 빵을 안 좋아하는 시합들이 많았어요, 네. 그런 이유로 아니, 그래도 나름 이렇게 뭐 우승을 많이 하는 사람들하고 변주기를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아무 생각이 안 들고 막 이게, 쉬, 이게 완전히 시야에 사각에서다 돌아와 버리니까 그렇죠. 팔꿈치나 무릎에 들어가면은 네. 상대방한테 큰 타격을 아, 입고 아, 입고 아. 입고 아니 팔꿈치는 음. 좀 너무 위험하니까 조금만 더 해가지고 무릎까지 좀 느껴보고 싶거든요 무에타이 뭐, 뭐 그냥 그 라이트 스파링이었지만 어떤 관장님의 내공 네, 그것도 내공도 내공이고 특히나 빵그 상태에서 네, 들어오니까 정말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의지하고 밸런스하고 리듬이 무술을 가장 기본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그거에 있어서는 아주 좋으시고 근데 이제 부에타이나 킥복싱 같은 경우에는 경기화된 운동이었고 예법은 예법 이제 별난 태권 같은에는 경 지금 저희가 룰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제가 태권샵을 나왔을 때는 그렇게 뭐 열심히 싸웠지만 언제나 끝에 가다 졌던 이유가 익숙하지가 않아서 아니 왔어 그러니까 우리 황 선생님은 여기 이게 익숙하지 않은 분이지 조금만 조개통 으로 오셔도 아주 훌륭한 지도자가 되실 거든요 손도 가볍게 이렇게 해주면서, 아까 그 상황에서, 음... evet. 네, 가볍게 맞죠 yes. 네네. 아, 오케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으 음, 음, 음. 음. <Avant meva moisturizer> <came boca citoyenne> 세개질은 네. 손으로 잡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무에타에서는 빵을 네. 할때 네. 상대방이 이제 잡으려고 하잖아요 네. 이렇게 올라오면 세개질 어떻게 돼요? 무릎으로? 음, 네 그니까 얘를 놓치면 안돼이고들이면안 네. 되고 네. 들어가면 그래도 잡아야 되니까 워 네. 어려워 어려워 네 아, 감사합니다 네요이 이음 예, 잡면안 돼. 으음. 바론드라고 하면은 다날라다녀요 배불되고. 근데 이제 퇴근실도 하시고 그래서 변런스가 네. 좋다는 게 그거예요. 잘안 쓰러지시고 그래도 버티시잖아요. 어. 타격이나 무릎 차이나 이런 별도로 좀더 배우셔야겠지만 그렇게 네. 되면 지금 어쨌든 변런스가 굉장히 좋은 상태여서 어떤 걸하든 빨리 배우셨습니다. 어. 아... 이무 뭔가 이렇게 계속 또막고 넘어지고 하는 데도 제가 얼굴 표를 보이지 네. 않으세요? 신나는 게 보이지 않으세요? 어 진짜 처음 운동할 때 뭔가 신기한 거 발견했을 때그 느낌이 너무 좋아요. 네. 아 오늘, 오늘, 오늘 진짜 한대 어. 너무 좋아요. 아, 어. 어, 선생님, 저는 그래서 그만해요. <웃음> 맨 처음 운동 시작해서 정말 막 이렇게 수준이 엄청나게 차이 나는 사부님하고 처음 스파링할 때막 그런 느낌이거든요. 사실... 아, 아니 진짜로 제가 그 이거. 기술 한번 네. 추천 강연 좀 부탁드립니다. 아유 아니에요, 아니요 네, 네, 네. 저보다 잘한 사람 엄청 많아니까 아예 반장님한테 네. 아 어, 오늘 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 반장님 오늘 진짜 너무 짱이었어요. 아 어, 진짜 좋았어요. <목소리도> 뭐 이제 저보고 뭐, 뭐. 네. 이제 이해주시고, 네뭐 이제 그런 식으로 좀진행될까 아직 너무 또좀 아예. I don't k